니몰로 TV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몰이 디케입니다. 어, 최근에 핵 극강의 아이템을 찾았어요. 보통 네이처 아쿠아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라이트백 스크린. 와 이거.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일단은 이 라이트 백 스크린이 a d a 사가 원래 판매를 하는 제품이고요 국내 정, 정발, 정식 발매가 됐다가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구할 수 있는 곳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중국 직구로 살수 있고요 국내 펄라쿠아펄라쿠아에서도 구매를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저렴한 가격 에 중고 거래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일단 대만족입니다 원래 이 제품이 위아래가 달랐어요 위가 파란색이고 아래가 흰색이었는데 그 와이프랑 둘이 해서 시트지 타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떼버리고 위아래를 바꿨습니다 위에 거치하는 게 고정이라서 시트지만 위아래 바꿨는데 훨씬 제가 생각하는 느낌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보시면 이 리모컨으로 조정을 해요 제 제품 같은 거는 온오프가 있고 그 라이트 강도 조절하는 거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레드 그린 블루 와이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 색감이 있고 그 페이드 밝아졌다 밖에서 바뀌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저는 이 비오톱에 주황색 요거 위에 걸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오톱에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아, 보통 AD에서 쓰는 거는 요 하늘색이에요 요 색깔 볼게요 이런 색감이죠 제가 위아래를 바꿔서 좀 이런데 뭐 이런 색감입니다 티커 자국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보이거든요 영상이라 좀 비춰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 저런 색감이고요 뭐올 화이트만 키면 이런 느낌 로는 올 블루. 어 너무 촌스럽다. 그린, <웃음> 레드,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와요. 근데 이 중에서 저는 그냥 뭐 상황이랑 분위기 따라 다른데 요거 주황색 바로 밑에 좀 연한 주황색 요걸 쓰거나 좀 진한 주황색 요걸 씁니다. 그러면 딱 원하는 느낌의 비오톱이 나오더라고요이 라이트 백 스크린이 이 네이처 아쿠아에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이런 리모컨이 있기 때문에 어 비오톱에들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결과는 일단 대만족입니다 이..이.. 이좀 뭔가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 영상으로 실물은 그냥 자연스러워요 강 어귀에 있는 뭐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이브리드 비오톱이라 했는데 너무 매니아한 비오톱에서 벗어나서 좀 하이브리드틱한 그런 비오톱이 된것 같습니다 결과는 대만족이에요 진짜로 이제 모든 제 웬만한 수조에는 다 라이트 백 스크린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이처 아쿠아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수조의 상황에 맞게 쓰면 되겠습니다. 아,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모든 어항은 랩 액티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페이드 한번 보실래요? 페이드 하면 저런 식으로 영상이 바뀌어요. 어, 라이트 배경이.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거 이거 끈건 어떠냐 뭐 궁금해 하실건데 껐을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끕니다 이게 끈 버전입니다 껐을때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던 뭔가 밋밋해졌어요 그리고 깊이가 좀 사라지고 다시한번 보실래요? 와헉 소리 납니다 뭔가 진짜 물속 같은 느낌도 들고 저희는 이거 안팔거든요? 근데 진짜, 진짜로 물생활이 또, 또, 다른 차원으로, 다른 지경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팁. 어항과 저 백스크린 사이에 물이 미세하게 들어가면 안에 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그럼 또 드러내서 닦고, 닦고, 닦고 해야 되는데, 저는 그냥 어항이랑 저백스 라이트 백스크린 그 사이의 공간에 그 스카치 테이프 발라버렸어요. 유리 테이프.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좋더라고요. 그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여러분들도 이제는 라이트 백스크린을 하셔야 되지 않나. <웃음> 라는 생각이 듭니다.